아, 몇펀못 하고 끌것 같아요 펀드 베펀드, 베펀드, 베펀드, 베펀드, 베펀나� 아, 아, 왜요? 왜요 왜요? 아 사다리에서 아, 내리는 거, 아, 떨고 는 거. 아 떨고 는 거래? 추와 생겨요? 어 떨고 는거 추와 있지. 왜자아엉덩방아 이거 추와. 동방에추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사다리 타서 그떨 떨구잖아요. 아이씨. 떨구는 거에 그 휴화가 달려있어 그러면은 이거 무조건 내리, 내리면 끝나는 거죠. 아 걸어도 걸어도 안될 수도 있지 아야. 네. 와, 같이 아, 같이 가불기 넣어야지 재밌게 했었다 아, 상대 아, 우아우아우 아, 우아. 리자 <웃음> <웃음> 아, 나도 얘 한번 해볼게 떨고자 와 진짜 워몽고 거... 진짜 캐릭터 <웃음> 워몽고 너무 역했네요 어 갑니다 어. 나... 일로와 <웃음> 아 그냥 제가 나이아오 <웃음> <웃음> 아, 래안오 아, 래아나 막... 나 이거 도망쳐야 돼 막... 이 막... 막... 리님 막... 리님이 막... 막... 쪽으로 막... 막... 막... 막... 막... 이쪽으로 미아이나가불게 미안한... <웃음> <웃음> <웃음> 걸어 가불게시가명 아, 씨발. 어, 다와 어. 어, 야, 뭐, 뭐야? 아, 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안아 으아, 요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아아아아 아 자꾸 점수적으로 오네 아 이번에 오겠습니다 오케이. 아, 케이아 eh? a